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기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도이치모터스하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NSN 주식, 이두 개를 보유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좀 충분합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질리는 이재명 국감을 방불케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왜 용도 변경이 됐는지 지사가 되시고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성남시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명명케 밝혀져 있다는데 그걸 확인하셨냐고요?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 특혜 의혹을 들렸던 불법성 그리고 위법성이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고성이 오가다 국감이 파행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맞아가지고, 맞아가지고. 맞아가지고.